중차대도 누군가 있겠지. 헤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야호. 왔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을 코 저지하십시오. 케이 포마 잡고 키키 둘인데 뭐야 다리반이야? 아 이게 방금 몸안 맞았어요 저저분 민체 이 정도 거리라도 그걸 좀 깎였을 텐데 뭐지? 방금 그게 다리반이었다고? 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또온게 저분이 잘하시나 보네. 이걸 이설치되었습안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걸 접붙네. 슬리뼈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랩뼈님 추천 감사해요. 오늘 검숭이 형핀이 좀 알게 해준다. 근데 하나 더 지금, 내 귀가 이상한가?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 마, 제대로 된거 맞구나 빗박 소리하고 각박 큰 안에 울편스나 지금 뭔가 감각이 좀 이상한데? 어이달팽이가이 가니... 어떻게 됐나? 굿그만 고객님 반인데 콩이어 저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다시 은스나로 레스케리. 대캠은 확실히 이제 좀체계가된것 같아요. 대캠은 아, 좀 이렇게 갈팡질팡 안 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사일이랑 위성이 좀 아약해졌단 말이지 뽀뽀아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콩스. 조사 좋다, 분위기 좋다, 데캠. 데캠 좋아해, 가스 좋아해. 미사일. 싫어 해기라기보다는 미사일 보통해, 위상 보통해. 싫진 않아, 싫진 하는데 뭔가. 아, 그게, 그게 싫은 건가? 잘안 맞는 게? 그러니까 좀잘안 맞는 거에 대한 아쉬움. 중차도 반이짝 소리 잘 되는구나. 이게 제가 팔턴으로 계속 대각핀 쳐서 그런가 보다. 까비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거 레파이님이 고생하시겠는데? 보통 그냥 공방에서는 딱을 가지마라 캐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이게 본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지하장 많이 갔다. 굉장히 많을 텐데. 살짝 또 올라가지고 중차에 또 누군가 있겠지. 헤드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나이스. 오호. 점프샷? 홍이가 저번부터 점프샷을 좋아하는 구만 지큐 형님 만나세요 검통형이 확실히 옛날이랑 좀 달라 뭔가 바뀌었어 아니면 이게 검통형이 이제 진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점프샷은 오케이. 태핑 중에 까지고. 와 근데 4발은 대단하다. 데캠만했다면 계속 중을 나가시네. 원래 저러기 쉽지 않은데. 미쳤다 와 미쳤다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폭반통와 계속 이사명님 안녕하세요 자 어거지로 맞추려는데 안맞네요 아이고 패스 삥을 안까? 뺏겠는데 하나만 까야겠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2층 아직 있지 않나? 잘못 들었나? 와, 지하는 뭐야? 클라이스 걸 맞다 맞출 수 있었는데 응? 속이 안 죽었지? 사펑 달라는거 아니야? 나 무서운데? 아못 믿겠는데?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포지션이 갑자기 작전에서 나타나면은 죽고 작게 아에서 보면은 언덕을 나와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혹시나. 반 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리만네 샤피아나. 아, 오늘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제가. <웃음> 어이구야 뭐야 조금 집중하니까 말이 떨어지네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인사장님, 리아유. 세핑 뒤에 까주고 해야겠다. 지금 보면 적배층 스네이크 계속 하잖아요. 이게. 소유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이걸. 패배습니다 저쪽도 보니가잘안 되나 보다. 맞네 어제 셰프형 미션 일단 성공. 완판 샷 글자 작아서 키워 봤다고 아 화면 방송 화면에 어 뭐야? 좋다요. 더블 킬. 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또일킬이 와. 또 30킬에서 1킬이 모자라.